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 저는 원래 그 디자인 일을 했었습니다. 디자인은 주로 이제 그 저희 그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그 용역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디자인은 제가 원하는 아니 그런 분들이 이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닌 저희 그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그,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든가 현실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는 좀 해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기획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서 많은 분들이 좀 직접 이제 사용하시면서 편리함과 어떤 감성적인 그 가치를 좀 느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희 회사 이름이 에이블루 입니다. 그 뜻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에이블이라는 그 가치 그다음에 재능 루는 for you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재능을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선사를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정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제품들도 생활에 편리하고 스마트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완을 시켜 주면서 생활의 가치를 올려줌으로써 많은 분들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들을 어 만들고자 그렇게 이제 회사를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앞으로도 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도 하고 생산해나가게끔 그렇게 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 그 대표 제품이 박스탭 이라고 합니다. 박스 모양의 멀티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멀티탭들의 단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바닥에 주렁주렁 이렇게 지저분한 전선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 멀티탭 뒤에 있는 박스함에다가 같이 내장을 시켜서 멀티탭이 가지고 있는 이그 단점들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했고요. 앞에서 이제 스위치를 꺼 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제품이 기존의 멀티탭보다 조금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이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더 많은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 대중적인 어떤 그 엔트리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개별 스위치들을 다 끄는 구조이지만 향후에는 그 메인 스위치만 꺼 가지고도 다 꺼질 수 있는 물론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그런 모델을 원하는 분들은 이, 모이 모델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기존에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그, 어, 버튼들을 사용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좀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IoT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를 했는데 저희 제품에다가도 그 IoT 모듈을 좀 삽입을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어, 해운대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아, 집에 있는 제가 TV를 어, 세탑박스를 끄고 싶어요. 그러면은 부산에서 이제 끄게 되면은 휴대폰으로요. 그럼 집에 있는 저희 박스탭을 통해 있는 각각의 전자제품들이 끌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저희가 제품을 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여러분 로봇은 하루에 핸드폰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만 개? 십만 개? 그럼 생산라인을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기업의 하류 생산량은 생산 효율과 더불어 이윤 추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량 생산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로봇 본연맹이 발간한 월드로보틱스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과 2019년 산업용 로봇의 전세계 연간 매출이 매년 평균 최소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용자 친화형 소형 협동 로봇이 산업자동화 시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고 함께 협업하는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로봇이 함께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는 형태의 생산 공정은 이제 하나의 산업자동화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대표적인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우선 도요타 생산방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상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생산방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생산과 무제고 방식의 시스템은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표준 부품의 생산과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혁신적 생산 방식을 적용했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의 시작과 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는 것이 대량 생산 구축의 포인트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량 제작 체계의 기본 개념, 대량 제작 프로세스의 과정과 고려사항, 그리고 대량 제작 방법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량 제작 체계란 무엇일까요? 대량 제작 체계, 즉 매스 프로덕션 프로세스란 특정 상품의 대량 생산 방식의 단계별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규격화된 부품 등을 합리적 공정 단계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의미합니다. 생산 시스템은 생산 형태, 그리고 생산량, 그리고 생산 공정의 유형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대량 생산 규격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든 통일된 생산 체계를 기준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컬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으로 인간의 영역을 점차 확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성 측면에서 오류의 제거와 동시에 빠른 결과물 도출로 이어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생산라인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량제작공정의 기본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수공예의 성격을 기계의 대체로 대량화에 성공하면서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생산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대량 제작 공정의 기본 목적은 원가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인력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최소한의 시간과 자본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대량 제작 공정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마켓 구조는 생산자 중심의 시장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제작 공정설계의 의의와 제작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설계, 즉 프로세스 플래닝이란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즉 공정설계는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공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작업자와 기계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유형별 특성에 의해 연속 생산 공정과 단속 생산 공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작 공정 설계에서 공정이란 투입 요소가 산출물로 변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신제품,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가 요구될 때 그리고 생산 시스템의 증설과 신설을 비롯하여 사무, 업무, 서비스의 영역 또한 공정설계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공정설계를 하고자 할 때는 불필요한 공정의 삭제 또는 효율적 결합을 통해 공정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정량적 공정분석도표를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개선 방향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제작 프로세스의 분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것은 각각의 생산 형태와 유행에 따른 접근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생산 공정은 표준화된 틀을 기준으로 일관된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직선화된 작업 과정을 걸쳐 높은 생산성과 낮은 단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은 매우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량 생산 시 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예기지 못한 환경의 변수로 인해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의 형태를 분류해 시장 상황과 제품의 특성에 맞는 생산 형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생산량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크게 주문 생산 방식과 예측 생산 방식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주문 생산의 경우 정해진 양을 예측이 가능하게 개별 생산과 노트 생산, 프로젝트 생산에 적용되며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예측 생산의 경우에는 계획 생산으로서 연속 생산이 가능하고 소품종 대량 생산의 방식에 적합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대량 생산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생산 형태의 분류와 연관성에 따라 적절한 생산 방식을 갖추게 되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량제작체계의 라인공정과 연속생산공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생산체계는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작업의 연속성이 경제적, 생산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라인공정은 제품의 규칙적인 작업순서를 토대로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해내는 방식입니다. 단위당 원가의 절감과 생산과정을 일괄 제어 등에 있어서 효율성이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지향하고 있고 작업자들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보면 생산라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업의 일관성이 재고와 제공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 수요 변화, 변화에 따른 유기적인 대응에는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속공정이란 쉽게 말하면 생산라인과 조립라인의 자동화를 말하는데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작과 끝이 대부분 자동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하며 고정비를 높이고 변동비를 낮춰 물량에 따른 단가를 낮추는 방식의 프로세스라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자제품, 화학, 철강제품, 전력산업, 자동차 등의 산업분에 적합한 공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량생산공정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생산공정의 결정은 내외적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량생산공정의 외적인 요소로는 시장의 변동성과 원자재 수급의 균형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적 요인으로는 자본의 소유량과 자동화 기술의 접목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리적, 환경적, 노동의 질에 대한 변수 등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올바른 공정선택을 위해서는 시장조사와 더불어 마케팅 분석이 수반되어야 져 하겠죠. 연도별 투자액과 수익. 지출, 비용 등을 검토하여 생산량과 비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익성을 분석해 생산공정의 유형이 결정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산시스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시스템의 관계는 생산설비와 생산공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상호,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생산의 연속성과 더불어 수주와의 관계와 생산량 그리고 종류에 따라 생산 공정이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표의 생산 시스템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생산의 경우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속생산은 제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관리의 체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로트 생산은 크기, 특성, 재질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의류업, 재화업, 요업 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생산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의한 제품 생산이 결정되기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와의 관계에서 예측 생산은 표준 제품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재고를 떠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문 생산은 공정 위주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고의 유연성에 아주 적합합니다. 따라서 수량의 변화가 큰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품 중심의 생산에서는 개별 부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완제품 형태로 조립하는 생산 방식으로 일반 제품보다 훨씬 정제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방식 중 유연 생산 방식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 생산 방식은 1960년대 중반 영국에서 확립되었으나 그 뒤에 미국에서 실용적인 방식으로 재개발되었습니다. 유연 생산 방식이 오늘날처럼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된 것은 시장의 수요와 함께 수치 제어 공작 기계나 산업용 로봇과 같은 메커트로닉스 기술의 진보로 고성능의 자동 기계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연 생산 시스템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립생산방식으로서 유연성을 갖는 제조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기계설비가 복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질적인 원료와 부품소재의 취급이 용이합니다. 또한 고장 등의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생산방식의 핵심은 변화에 맞춰 작업시간의 경로, 직무 내용의 변경 등이 쉽고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산업인터넷 다기능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기술 등으로 부품 식별 능력 향상과 공정의 신속한 변환으로 셋업 비용 절감 등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생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패턴으로 하는 방식과 그 TV 홈쇼핑이 잡혔을 때는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일상적인 방식에서는 저희는 어, 두달 판매분을 제작을 합니다 평균 한 5000개 정도가 되는데 5000개를 생산을 해서 오늘 이제 입고를 이제 창고에 시키고 두달 판매를 합니다 그두달 중에서 한달 치는 판매에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 한 달이 남았을 때 저희 이제 생산관리팀에서 어, 자재를 우선 발주를 하는데 한 15일 내외가 걸리고요 입고된 자재를 이제 검수를 한번 하고 수량 같은 걸 확인한 뒤에 실제 조립하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에 들어와 있던 5,000개 분량이 거의 떨어지기 한 1, 20% 정도의 재고가 남았을 그 시점에 다시 이제 2차 제품들이 입고가 돼 가지고 어 제품 어떤 품절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 수량도 적당한 수량이 이렇게 유지되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합리적이고 좀 알뜰하게 어,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량제작의 키포인트는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제품 개발 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공정의 효율적인 가동이 가능하며 유기적인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단 1%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량 제작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화 구축을 통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기에 주기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과정과 유연한 생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량 제작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나요?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우선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즉 대량생산은 좁은 의미에서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해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는 대량생산 프로세스의 기본인 공정설계의 최적화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 1%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나 그만큼 회사로서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비의 배치 요소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요소가 됩니다. 셋째는 유형 분류에 따른 수질량과 생산량의 관계 설정을 통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 기업과의 우위를 가지고 위해서는 수질량과 생산량으로 인한 재고의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른 대량 제작 공정의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대량 생산은 화학, 바이오,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에 따라 생산방식과 공정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영업수질량과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에 의해 단가의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정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생산공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크게 공정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유연성이 높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일정기간 단일 품목 생산이 가능한 프로젝트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문형 서비스가 가능한 개별 공정과 반표준화 일정 수량의 제품에 적합한 배치 공정 그리고 대량 생산의 공정이 가능한 표준화 공정과 표준화된 제품의 서비스에 적합한 연속 흐름 공정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생산 활동에 맞는 합리적 공정을 접목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정료 공장, 철강, 설탕, 밀가루 등은 높은 시설 비용과 추가 변경의 고비용이 발생하지만 낮은 단가의 마켓 단가 형성이 가능합니다.